레스파 하나, 둘, 셋! 아... 아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이거 아니야? 넌 뭐야? <웃음> 오늘은 무슨 뭐예요? 뭔데 이렇게? 이렇게 우리 서있으라고. <웃음> 아 여러분, 가담력이 너무 안 좋잖아요, 지금. 요 모르는데요. 우리가 딱 보세요. 또... 진짜 안 좋아요. 네, 이 둘은 안 좋긴 근데... 해요. 딱 봐요. 둘이 맨날 싸워요. 맨날 전화해 가지고 야이 씨. 누가 요 누구? 둘, 둘이. 우리 둘이요. 우리 아, 둘이요? 그건 맞아저소문 <웃음> 들었거든요. 게임하면서 맞아. 맞아. 여기 응. 새끼야. 서포터 그렇게 하면 안되그래 끝나고 옥상에서 아 미안하다. <웃음> 약간 이렇게. <웃음> <막 저만을> <웃음> <핸드라라> <웃음> 그래. 미친놈 아니야 이거. <웃음> 아니 게임하면서 화난 는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잖아. 맞아. 맞아. <웃음> 네, 저는 안 싸웁니다. 여러분 너무 단합력이 안 좋아서 오늘은 여러분의 어? 단합력 어? 테스트를 한번할 겁니다. 음... 어, 별건 아니고 일심동체 한번 합시다. 제, 일심동체 한 마음이요? 저는 이사람들한한 마음이 되기 싫어요. <웃음> 이게 단합력이 안좋다는 거예요. <웃음> 자 상품은 여러분 제가 열문제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 네. 맞추면 바로 <웃음> 여러분이 먹고 싶은 디저트 오늘 더우니까 빙수 1인 1빙 시켜줍니다. 대케대오 대게는 뭐야 대게 빙수. 어? 괜찮은데 대게 빙수가 어딨어? 아 어떻게 그런 거야. 야. 자 한번 해보자. 메이플이라고 했어. 아. 그러면 은 우리가 3초 안에 행동으로 메이플을 표시해.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메이플. 너무 어려운데. 만약에 이제... 바퀴벌레 했어. 오케이,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셋. 아이 뭐해! <웃음> 아, 왜! 뭐해요! 뭐해! 이런... 아! 뭐해! 아, 아, 지금 다 이렇게 했잖아. 이게 안 된다니까. <웃음>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사람이. 맞아. 바퀴벌레가 왜안아있어 이렇게 붙어있는데. 네. 아니 바퀴벌레 이러서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 아니 벽에 이렇게 벽 이렇게 돼 있잖아. 이게 벽이 없잖아. 아. 이거 무 이거 뭐야? 이게 없더라왜 이렇게 했는데 강아지냐? 아 벌써 합이 좋아요. 아니 분 수식에 절대 안 돼요. 뭐 연습 게임 한번 해보시려요요한스 하나 둘 셋. 이러면 성공이에요. 어?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. 할수 있나요? 네. 네 아. 개요? 세개 3개 어때요? 세개 삼빙 할까요? 네. 아 좋아요 좋아요. 세개 삼빙 세개 삼빙 갑니다. 첫 번째 문제 하트 하나, 하나 둘 셋. 옛날 시대가 있네요 우리 늙었어 맞아, 그래. 맞아. 요즘 애들 아니야 우리 맞아 개네. 핸드폰 나왔는데 이런 거 아, 안 돼. 이거 안돼 이거 해야 돼자두 돼. 번째 문제 갑니다 야구 하나 둘셋힐힝야 <웃음> 포스가 <웃음>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 뭔 소리야 야구, 야구는 자, 뭐지 야구는 공을 던지는 게임이야 그냥. 치는 게임이 아니야 야구는 잡는 사람이 많아 치는 사람이 많아 나도 모르는데 야! 야구는 어. 공을 다 잡고 던지는 게더 훨씬 많아 너희들이 야세 아. 명이 다 이랬는데 <웃음> 네가 틀리면 네가 너희들 다세 명이 이거 해갖고 너가들거해자 다음 문제 갑니다 아. 됐고 맨날 이러잖아. 나도 사실 노래 이거 했어. 야, 사실 노래하려다가 했어. 영체 생겨나 <목소리> 마이크 대고 안 해. 이렇게 해. 아니 나는 제꿈 하자마자 나도 무의식적으로 전문의 파트 날릴 뻔인데 이거 아무도 안할것 같아서 너무 멈서 이렇게 한 거야. 야 막퀴베레랑 똑같은데 제꿈 그러니까 왜 똑같아. 어? 아니야. 커튼인가요아자 네? <목소리> 어? 아, 아니. 아, 이제 네, 영상으로 표현을 한다. 알겠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자 다음 문제 갑니다롤링 하나 둘둘 <목소리> 어때? 아 잠깐 이 새끼 0.25초 느렸거든요 때! <웃음> 왜? 아, 왜? 왜? 야 롤린을 지금 고민한 게 말이 돼? 와 이거는 사과해야 진짜. 됩니다. 야사과 해야 네? 이것도 있고 이것도 떠. 있잖아. 아 제가 이게 잘못이잖아요. 이거는 그냥 추워서 벌벌 <웃음> <덜불> 떠는 거잖아. 아워 추워, 추워. 추워, 추워, 이거잖아. 이거. 네, 뭐다 부각하셨나요? 네. 네. 자다음 번째 문제 갑니다. 레스파 하나, 둘, 셋. 넌 뭐야? 뭐이렇게 뭐 했어? s g o e r s e n t 이 ask for 아 s 왜? s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이거, 아, 잠깐만요. 이거 뭐야? 아니, 아이언맨이 이상식적... <목소리> 사0초 <고>. 아니, 야. <목소리> 아니언 여기다가 감자탕 빼 넣는 거. <웃음> 아, 이거 좀 웃겠다. 누워가지고 감자탕 뼈. 아니, 쌤 <목소리> 포차 <고차> 넣어주자. 아니, 도박의 생각이 안 나. 어쩌나. 와 아, 진짜. <웃음> 아이언맨 이러고 있잖아 이러는. 어떻게 <웃음> <이렇게 웃음> 일부러 아니고요? 아니 아니. 아나 진짜 생각 나는 거예자 이렇게는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게임이네요. 자 쉬운 문제 하나 드립니다. 대체 네. 쉬워요 이거. 양궁 하나 둘 셋. 아니. 아, 이 새끼 엑스맨이야. 아니 우리한 엑스맨이 왔네. 아니 아니. 내가 허비했어. 아, 화살을 쏘아야지. I'm not sure. When I take a stammer, I'll be there. I'll put the music. One, two, three. I'll take it. I'll take it. I'll take it. I'll t a k 야 i 마지막 열 번째 문제 갈 겁니다. 이번 거 성공하면은 빙수하는 거예요. 야 이번에 누구 때문에 진다? 그 사람 바로 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그래 좋아. 어 그래 그래. 아쨌든 빙수는 먹을 수 있어. 아 이거. 아 이거는 써피 <목소리> 인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야. 우리들끼리 <목소리> 싸움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적은 <목소리> 내부에 있다. 자열 번째 문제 갑니다. 열 번째 문제 수영 하나. 그거 파트너 음. 있는 거? 아, 잘, 잘. 응, 알겠습니다. 어, 알아서 결제해서 주문해주세요. 네, 네. 결제했던 네. 거 여기까지 끝!